어들들 터라입니다. 다음 뉴스는 좋은 뉴스입니다. 네, 대학생들이 만든 광고, 그 불법 앱툰 막자. 너 너네 때문에 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공자님이 못 태어났잖아 하는 광고 있죠. 네네. 그 광고 2호선 주요 역사에 실립니다. 야 네. 2호선. 지난달에 전해드린 프로젝트 웹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에서 광고 펀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천만 원이 넘어야 2호선 주요 지역들에 이제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했죠. 네.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오셔, 오셨어요. 이게 웹툰 수을 파워입니까? 그래서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들 어머님들이셔! <웃음> 지금 그래서... 104명의 어머님들과 함께. <웃음> 그러니까요. 최고의 어머님. 어.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펀딩은 성공했죠? <웃음> 네. 펀딩은 일단 그때 이미 성공했었고 을 350만 원을 모으기로 했는데 천만 음. 원이 넘게 모였어요. 음. 그래서 강남, 신촌, 건, 건대, 홍대, 사당, 삼성, 잠실역. 음. 여기에 가장 핫한 곳. 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이거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가서 보실 수 있고 네. 편집이 늦어지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네, 15일까지. 15일까지. 네. 다시 말씀해 주요 어디부터 어디요? 강남 신촌, 건대, 홍대, 사당, 삼성, 잠실. 어 일단 뭐 핫한 곳은 다 있네요. 근데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연예인분들 음. 생일 축하하는 그런 광고 같은 게 있는 거대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쵸. 불법 웹툰 멈춰에 관련된 네. 어. 광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아 참고로 저희가 지난달에는 네.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서 이제 저희가 네네네. 좀 작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자료면이 없냐 고 물어보셔가지고 아 항상 제가, 아.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한테요 네나왜안 했어 근데? 짝짝 <웃음> 나한테 다, 나한테 던지는 거야요 짝짝 여기 있네 <웃음> 있지 있지 있지 여기 이게 사쿠라네 <웃음> 사쿠라야 야 잠깐만 여러분들 화면 조정에 들어갑니다 와 어, 이거 없네 내가 여기 이거지 ]가. 이거 이거? 네 천만 원이 넘었고요 아 너무 너무 너무 좋다 네. 여러분들 덕분이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되게 부심 네. 내네 여러분은 덕분입니다 그래도 진짜. 어. 349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네. 이게 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음. 이제 슬슬 광고를 아마 그 동아리원분들은 다 준비를 끝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올라가고 나면 저도 한번 찾아가서 볼 거고 네네. 본 네.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려고 <웃음> 우리 되게 조그만하게 나와서 귀엽긴 하대요 귀, 아, 어, 귀여, 귀여운 게 낫나? 아닙니다 너무, 너무 귀여워지시려고? <웃음>